내가 소개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? 소개해줄래요? 아, 이렇게? 오늘, 오늘 뭐 하는지? 음, 음. 음.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? 모를 텐데? 어, 오늘 저는 청송 KNCC 엔드로 대회를 나왔고, 어, 아. 왜 맨날 놀. 노... 어. 아무튼 그 대회 나왔고, 오늘 일단 저의 목표는 완주. 두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한 바퀴가 2 3 k 로예요그 이제 두바퀴에4 6 k 로 돌면 뭐 등수는 상관이 없고 난제 클래스가 한아 170명 정도 나갔는데 등수는 진짜 상관없고 이제 그냥 완주만딱할 예정이에요 네. 파이팅! 파이팅. 파이팅! 네. 파이팅! <웃음> 민재야! 너 가는, 너가 있을 때는 그냥 물, 그냥 많은 물을 받게 는데한 시간 안에, 한 시간 안에. 한 시간 반? 시간, 시간, 그러니까 한, 시간. 한 시간에 가야. 한 시간? 1 아, 시간? 여기 잠깐 가야 시간. 봐봐! 이제 시간 어요어요 30분. <웃음> 형님 오늘의 목표 <웃음> 완주 완주 <웃음> 안 다치고 완주 리아 <웃음> 오십이. 오이 오십이. 야오이오이야오이오이오이오이 e x c e t <놋 duasimer> 어, 네. <놋> 어, 네. 그있 <놋> <놋 immediate achterası>